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8회 수요일 방송 셋중 하나, 넷중 하나입니다 어, 지난 2차에는 3그룹을 보여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출했죠. 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에서, 어, 보너스 보라고 40이 출했습니다. 3 2 보너스 볼하고요 어, 11의 배수에서는 2개가 출했고요. 어,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에서는 어, 하나가 출했습니다. 그래서 3그룹이 모두 출했어요. 자 이번 해차거 한번 살펴볼까요? 1048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12월 24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어,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어제는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회귀 분석 자료를 보여드렸죠 어, 오늘은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에서세 그룹을 가져왔습니다. 중 하나 보기 전에 우선 함께 찾아 봅시다. 자료 하나 봐볼까요? 필출로 보여지는 그룹입니다. 어, 대상수는 어, 이번 회차는 6개입니다. 대상수 개수가요. 7, 13, 18, 24, 25, 27. 이렇습니다. 어, 이거는 어,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어, 각자 어, 그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는 제외수 어, 하나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 함께, 함께 어, 자료를 찾고 어, 함께 어, 대박을 이루자는 그런 의미에서 어,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차에는 몇분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헌터가 좀 서운했습니다. 이번 2차에 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회수. 틀리고 맞고는 뭐 그렇게 헌터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은 기왕 제수 올리는 거 고정수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여하튼 맞으면 더 좋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상수는 여섯 수예요자 다음은 지난해 차에 올려드렸는데 특기 패턴이죠. 흐름을 이어 왔어요. 보너스 불이 나왔죠 지난해 차에는요. 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2차에 다시 또 살펴봅니다. 지금은 어, 지난 2차에 출혈해서 이제 5연속이 됐습니다. 어,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이렇게 어, 퐁당 퐁당 퐁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이 자료를 어, 그잘 잡으면 어, 2, 3개월 동안 아주 소중하게 써먹는 자료입니다. 어, 지난 2차에 나왔으니까 이번 2차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이번 2차에 출을 하면 어, 조기의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어, 이게 대상수가 네 수라서 어, 안정적인 상태인데요. 어, 헌터가 제일 좋아하는 개수입니다. 네 개를 제일 좋아해요. 어, 헌터가 이거 어, 풍당풍면 자료는 지금 한 다섯 여섯 개 매주 가지고 있는데요. 두 어,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어떤 때는 6 개짜리도 만들어 어,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한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어, 뭐냐면 이제 막, 이제, 어, 이제 5연속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막 자라는 자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헌터가 6연속 내지 7연속에서 올려드리는데, 어, 이번에는 4연속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2차에 어, 이 대상수가 다 전멸할 수 있, 전멸해서 할수전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려는지 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이번 어, 오늘 수요일이죠. 어, 오늘 하이라이트죠. 어, 넷중 하나, 셋중 하나 여기는 넷중 하나라고 했는데 제목에는 셋중 하나, 넷중 하나 했죠. 어, 세 그룹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그룹이에요. 3 세로라인이죠. 3 세로라인입니다. 이렇게 대상수가 7수나 되죠. 근데 왜셋중 하나 넷중 하나 이렇게 했냐면요. 헌터는 이 중에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24, 38이죠. 어이 중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요 30일도 약간 어,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셋중 하나에서 안 보이시면 어, 30일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어, 30일도요. 어 헌터는 일단 이셋중 하나를 봤습니다. 어, 여기 10, 24, 38요 어, 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 어, 구연멸 중이에요. 구연멸 중이죠. 그래서 어, 여기가 만약에 3 세로라인에서 나온다면 3 세로라인이 이번에 또 천멸하면 뭐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3 세로라인에서 나온다면 3세로라인 지금 현재 3연멸 중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온다면 10, 24, 38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겁니다 어, 근데 이 31도 31도 어, 좀 어, 헌터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개 중에서 안 보이시면 31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 3세로 라인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출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음,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입니다.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이요. 어, 이렇게 되죠. 어, 1, 12, 23, 어, 34, 45 이렇습니다. 어, 대상수는 다섯 개죠. 그렇죠? 근데 왜셋중 하나, 넷중 하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면요. 음, 이건 뭐이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월요일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죠? 아, 여기서 이 다섯 수 중에서 두 개는 이 헌터가 제일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수를 빼내면 여기도 이제 세 수가 남죠. 물론 약수까지 빼내면 두 개만 남습니다. 아, 근데 그 약수는 어그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가 약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 두 개를 빼내고 나면 여기 도세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뭐세 개를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어, 또 나머지 두 개도 살펴보세요. 어 이거는 현재 삼연멸 어, 중입니다. 삼연멸 중이에요. 어 월요일 방송을 안 보신 분은 월요일 방송 그 보시면은. 아, 여기서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 두개를 헌터가 말씀드린, 드렸어요. 자, 다음은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입니다. 아, 여기는 대상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4, 17, 30, 43.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현재 3면멸 중이에요. 3면멸 중이에요. 어, 이세 그룹에서 하나도 없다면 1등도 없다라고 헌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세 그룹을 합치면, 어, 이거 현재 3연멸 중인데요. 이세 그룹을 다 합치면, 어, 이 3세로라인에서는 어, 10, 24, 38만 적용한 겁니다.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3연멸. 어, 물론 이거 3세로라인이 3연멸이니까 이거 다 합쳐도 3연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 뒤에,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어, 한번 한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 3세로 라인을 다 합쳐도 그렇고, 어, 10, 24, 38만 적용해도, 어, 4연멸은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여기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칠해 칠해진 수에서, 어, 한 수도 없으면, 이번 의차에 1등도 없다라고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적어도 세 그룹 중에 하나는, 어, 한개 이상은 필출이다. 이렇게 헌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어, 좋은 수, 적어도 한수 이상은 찾아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어,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 지난 2차에는 3그룹을 올려드렸는데 3그룹 다 출했고, 그전 2차 어, 1046회에도 3그룹이 다 출했죠. 그래서 어, 여기서 아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2연속을 했어요. 음, 어떤 때는 1개 그룹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2개 그룹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3개 그룹이 모두 출하기도 하니까 어, 이번 2차에도 무조건 3개 그룹이 다 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좋은 수가 있으면 골라 가는 겁니다. 아, 하지만 셋 중에 한 하나 이상은 출한다 이런,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방송 어,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잘 선별하셔서 이번 차에 좋은 결과 모두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